안녕하세요 1인 창업기업 설립 절차에 대해 강의해 드릴 황윤정입니다. 오늘 수업에 있어서는 1인 기업가에 대한 주제인데요. 저는 1998년 인터넷 캐스터란 신직업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해당 직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매경 MBN에서 방송 프리랜서로 시작을 했는데요. 생활하다가 2002년도에 나 인터넷에 가게 차렸어란 책 출간을 통해서 쇼핑몰 CEO도 네, 시작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업으로 거쳐온 것들만 해도 쇼핑몰 CEO, 뭐웹 칼럼 니스트 뭐 베스트셀러 저자, 또 쇼핑몰 창업 강사, 뭐 창업 컨설턴트 그리고 지금의 대학에서의 교수로 재직 중인 것까지 사실 다양한 직업을 거쳐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 1인 기업에 대한 신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과거에 잠노마드 사회란 책과 또 프리 에이전트 시대와 같은 책들을 굉장히 자주 읽었었습니다. 요즘은 엔잠너, 북헤와 같은 신조어도 등장을 했죠. 또 정부에서는 1인 지식 서비스 기업, 또 1인 창조 기업과 같은 전문 용어들도 많이 발현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지금 우리는 1인 기업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어, 더불어 저는 이 1인 기업에 대한 경험을 어, 수업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한국열린사이버대학에서 1인 기업 창업론이란 과목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2016년도에는 교환을 모아서 내 인생의 로드맵 1인 기업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어 1인 기업가였고 지금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이지만 언제나 평생 내가 할수 있는 나의 일또 평생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1인 기업가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저의 경험을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어,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실제로 나 혼자라도 할수 있는 그런 밑그림 그리실 수 있도록 간단한 어, 핵심 노하우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1인 창조기업 법적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1인 기업이 뭐지? 또 1인 창조기업이 뭘까? 자, 이런 좀 신조어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미 법적 근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요 사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창업진흥원에서는 매년 1인 창조기업 실태 조사라는 것을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어, 법의 근거에서 1인 창조기업의 정의를 보면요.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는 창업시장에 많은 그 어떤 의지를 가지고 뛰어드는 뭐 젊은이들부터 또 시니어분들, 경력자들, 여성분들 사실은 누구나 지금 창업을 꿈꾸면서 많은 정부 지원 사업을 쳐다보시고 또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해 보시면 혼자 하시거나 또 혼자 하면서 또 동업자, 뭐 이인이거나 사실은 5인 미만의 사업자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인 창조 기업 안에서는 굳이 꼭 1인이다 라는 한계를 짓지는 않고 작은 규모의 사업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개인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 또 기술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서 이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1인 창조 기업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이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센터들을 만들어두고 있는데요. 이름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입니다. 전국적으로 공간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사실 K-스타트업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1인 창조기업 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어떤 키포인트를 찾아야 되느냐 자,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1단계로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의 핵심 역량을 파악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셔야 됩니다 어, 경영 컨설턴트였던 톰 피터스는 1인 기업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1인 기업과는 브랜드 유다 그리고 나 주식회사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뜻은 곧나 자신이 브랜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브랜드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까요?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기업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규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네트워크 시대에는요 내가 모든 경영의 시스템을 혼자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웃소싱 할수 있는 너무 체계가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문가로서의 컨텐츠 하나만 마련이 돼도 충분히 비즈니스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브랜드 기업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1인 기업의 사실 어, 프리랜서들도 1인 기업이 아니냐 이런 어떤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프리랜서와 1인 기업의 사실 극명한 차이는 최종 서비스의 소비자가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사실 프리랜서는 보통 어, 특정 기업의 하청 업무를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 그렇다기보다는 1인 기업은 내가 주체가 돼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걸 1인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1인 기업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1인 기업가가 갖춰야 될 핵심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1인 기업이 될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길러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아이디어는 반드시 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는 나의 핵심 능력이 반영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핵심 능력과 그 사업 아이디어에는 나의 핵심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건가 라는 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2단계는 1인 기업가로서의 기초능력 함양하기 라는 주제인데요. 성공적인 1인 기업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능력 3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첫 번째는 자기관리 능력, 두 번째는 지식학습 능력, 세 번째는 인맥 확장 능력입니다. 자기관리 능력은요.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퇴근하는 시간, 또 일주일이란 시간, 한 달, 1년 이런 모든 시간이 여러분한테 달려 있어요. 어, 사실 늘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늘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스스로가 내 기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스케줄링이 뭐고 이번 달에 완성해야 될 목표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올 한해의 구체적인 어떤 그 정량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느냐,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자기관리 능력에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닦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지식학습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1인 기업으로서 경쟁력은 전문가라는 거거든요. 그럼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지식들을 늘 습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학습 능력입니다. 인맥 확장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1인 기업가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전문가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스스로도 자기관리가 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가장 약한 부분이 인맥 확장 능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업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우린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점심시간이라든지 또 저녁시간이라든지 여러분만이 활용할 수 있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특히 그것도 다양한 만남을 자주 가시는 것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동종업계뿐만이 아니라 이종업계인 분들도 다양하게 만나시면서 여러분의 사업 비즈니스를 코어크할수 있는 파트너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된다. 자 이런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3단계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조건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핵심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재무관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재무관리가 안 된다고 이걸 스스로 배워서 하시려고 한다? 저는 그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못하시겠는 파트는요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두시는거 추천을 드립니다 오히려 그것에 신경 쓰기 보다는 여러분이 더잘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는 게 아마 성공에 더 빨리 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다양한 수입원에 대한 확장성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확, 어, 제품군의 확대 가능성 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제가 영어로 표현한다면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이런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예전에 어떤 플로리스트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플로리스트라는 것은 이제 꽃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단순히 꽃에 대한 전문가에서 이제 머무르지 않고 일단 꽃집을 창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꽃집 영업도 실제적으로 수입원이 되고요. 또 해당 어떤 기업들의 꽃에 대한 컨설팅을 나가시더라고요. 웨딩 컨설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꽃이 필요한 장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컨설팅 하시고. 또 자체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하기 위한 플로리스트, 뭐 웨딩 플로리스트, 뭐 자격증 과정.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실제로 자격증과 함께 또 하나의 수입원을 만드세요. 자, 꽃이라는 것의 하나의 주제의 원소스죠. 활용하시는 방법은 너무 다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만 보지 마시고 그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이제 사업화를 하기 위한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4단계는 퍼스널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준비하기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브랜드 관리를 잘했다는 겁니다 21세기에는 개인 브랜드가 상품 브랜드처럼 개별 가치로 평가받는 시대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 너무 부러우시죠? 저는 사실은 인플루언서 분들 뵐 때마다 나도 저분처럼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퍼스널 브랜드 관리를 여러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퍼스널 브랜드를 하기 위,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 바로 개인 SNS 채널을 반드시 잘 하나 이상 구축하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언제서부터인가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황윤정 교수 입력하시면 제 블로그가 바로 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네이버 블로그나 혹은 인스타그램 혹은 유튜브 자, 고객들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채널이 있는데 사실 여러 개를 다 함께 하시면 좋겠지만 시너지가 나겠죠 힘드시다면 단 하나라도 독자적으로 구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SNS 채널 하나만 꾸준히 운영 잘 하셔서 어, 이웃수도 늘어가고 노출도 잘 되시기 시작하면 저희는 보통 그걸 최적화되어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말 열하들 안 부럽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여러분의 이미지 또 여러분의 회사 명으로 어 평판 이미지 관리를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브랜드 마케팅을 하시는 거고 잘 만들었을 때 여러분의 일인 기업은 계속 성공하실 겁니다 5단계는 1인 기업과 선배들의 주업 같은 조언을 새기기 라는 주제로 <웃음> 만들어 봤습니다 이미 우린 1인 기업 시대를 맞고 있고 여러 먼저 간 분들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을 선택하라 네. 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도 직장을 구해야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직장은 평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평생 직장이 아닌 어떤 직장에 다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수 있고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평생 직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창직이라는 단어도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직업을 창출하는 시대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다. 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성공 비결이다라는 주옥도, 주옥 도 같은 어, 조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한데 나는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없어 하실 수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찾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 어, 예를 들면 뭐 집수리를 잘하시는 것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청소 잘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줄수 있고 가르쳐 줄수 있는 파트가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평생 자기 개발을 멈추지 마라. 어, 사실 어, 다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학 때 전공을 가지고 한 20, 30년을 썼으면 다시 이후의 100세 시대를 맞는 지금은 다시 다른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꾸준히 평생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정말 뭐 인공지능, AI 뭐 이런 얘기 안 드려도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소비했던 패턴들도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새로운 기술력과 과학화로 인해서.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계속 롱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기적인 자기 경영 계획을 세워라 인데요 여기서 자기 경영이라는 키워드를 별표를 좀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경영이에요 어떤 분들 주변에 그러시더라고요 난뭐 사회복지만 배웠어 난 경영을 잘 몰라 안 됩니다 어떤 분야를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경영자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경영에 대한 관심 가지시고 또 경영에 사실 꽃은 마케팅, 영업이거든요. 예, 해당 단어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고 계획 세우주, 세우시는 거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항상 열린 자세로 변화에 대응하라. 어,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해당 분야의 경험이 쌓이면요. 이게 습처럼 변화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어, 예를 들면 제 선배님들 중에서는 아우 난 SNS 세대가 아니야 SNS를 못하겠어 유튜브라니 웬 말이야 하실 수 있거든요 안 됩니다 자 1인 기업 비즈니스를 하실 분들에게는 항상 열린 자세로 배우시면서 만들어 가시고 도전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을 쫓지 말고 마켓을 추구하라는 라 얘기도 참 주옥 같은 조언입니다 보통 창업가 분들 많이 만나면요 본인의 아이디어가 아무래도 전부죠. 내가 만든 아이템은 누구나 다 사줄 거고요. 왠지 오픈하기만 하면 고객들이 막 오실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열의 아홉은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정말 원하는 비즈니스인지 이것이 소비자가 원하는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추구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마켓을 찾아라입니다. 끝으로는 항상 독서하고 생각하고 글을 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사실 뻔한 말 같지만 이런 자기 개발을 위한 행동 자체가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넣습니다. 그래서 독서하신 내용들 또 생각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글로 써보세요. 저 네이버 블로그 하면서 항상 글을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제가 지금 알고 있었고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흐트러트리지 않고 한 곳에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관리하는 것들이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께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 브랜드를 갖추는 과정, 또 1인 기업을 성장인 과정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1인 창업 기업 설립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 개념적인 설명들을 더 많이 드린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이 나 브랜드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1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 혼자 기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갖춰야 될 핵심 능력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SNS 채널을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어, 하나하나 공부하시면서 만들어 가신다면 여러분의 평생 직업은 앞에 펼쳐져 있을 겁니다 창업이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 절차가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각자 사업 아이템에 맞춰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다만 정부에서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기업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분류 코드를 확인해 보시고 네,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쇼핑몰로 창업을 했었고요. 1인 창업을 했었습니다. 집에서 했었어요. 제가 한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가서 어 민원실이라고 1층에 보통 있더라고요.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안내를 받아서 어 신분증 가지고 가서 네 작성을 했, 했더니 바로 사업자 등록이 나왔습니다.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또 코드라든지 또 사업자 등록이 나오기까지의 절차가 다소 상이한데요. 중요한 것은 세무서에 가서 한 번만 문의를 해 보셔도 쉽게 하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1인 기업이라고 해서 창업자금을 못 받는다? 아니죠. 경쟁력 있는 사업 아이디어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선정작업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입주기업이 되시면요. 사무실도 제공받으시고 마케팅비나 또뭐 세무비용이라든지 여러 혜택들이 제공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성이고 또 장애인분이시라면 관련되는 기관을 로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뭐 여성꽃마루 또 한국여성벤처협회 같은 곳을 문의해 보시면 좋겠고요. 장애인분들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라는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창업과 관련된 문의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